공간? 공간은 그냥 소, 스폰하는 건데, 잠깐만, 게임 모드 써가지고, 뭐좀 해야겠다. 공간 합보하고 올게. 공간이 대충 얼마나 필요한 건데? 음, 아, 이거, 알 스폰할 때 명령 블럭이 많이 들어가지고, 얘네들 설치할 그것만 있으면 된다. 야 소가 너무 숫자가 많아서 계속 도망.. <웃음> 때리면 애들이 위로 잠깐 붕 뜨는 것 때문에.. 음. 여기다 만들어 볼게 아, 근데 1 .4 1 4 4명용가 필요하네. 1.9만 되는 건가, 이게? 야, 근데, 건물 양손에 들면. 어. 진짜... 스트림을 쓰고 싶다. 1 1 4 아 오늘 왼손 되면. 세네는 때리나? 음... 어 세네는 때린다 오와 미친 <웃음> 야 세네는 때린다 뭐 진짜? 어 세네는 때리는데 검은 안 때린다 어 이상하다 음, 이상하다 검은 안 아니 이거 1.9 버전인 것 같은데 <웃음> 어랭 먹었다 풀렸다 왜 검은 안 때려요? 왜안 때리냐고요? <웃음> 이상하네 검은 안 때리네 아 양손으로 때릴 수 있으면서 야, 이건 안 된다 야, 그럼 명령어... 그냥 텐트 건설 야명령아 너무 복잡해 그렇게 복잡해? 어 엄청 복잡해 그러면 그냥 캠핑모드 같은 거 깔면 안 돼? 나중에 모드 깔자 1 4버전에 캠핑모드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1.14.4에 어차피 1.14 야 이거 소 말고 좀더 렉차 잘 되는 놈 없어? 아 그거 바꾸자 그래 나도 그 생각이 었다 고기 얻는 건 좋은데 죽는게더 좋은데 그걸 만들자 응. 야, 야, 야, 그리고 지금 우리는 커요. 흘러 넘치는 수준인데 나 증림이 너무 크다 좀 규모 줄여야 될것 같은데 아 괜찮다 증림 <웃음> 음. 정도는 가만히 놔두고 괜찮다 음. 아씨 가죽 존나 많네 <웃음> 랩작한 거 여기 다 하나 만들자 어, 뼈다귀 버리고. 여기다 하나 만들까? 어디다가? 이쪽에. 그쪽이 어딘데? 여기, <웃음> 여기. 어, 어항 뒤에? 어, 지금 찾았다. 어, 어항 뒤 말고, 여기, 평지에다가. 요쪽에 있다, 여기. 요, 요, 요기다 응? 만들어, 여기. 어, 여기다 만들어. 여기가. 응? 4, 야, 5, 여기 5, 안에 좀비새끼하고, 응. 다 이런... 어디갔어? 9, 12. 야, 여기 안에 다 죽었네? 어디갔어? 그러니까. 18. 12, 도대체 여기 가둬두면 무슨 일이 생기길래. 일단은 음, 마저 건설할 수 있다 나중에 민규보고 대충 간이 용도로 만들어 놓고 민규보고 수정해달라 하지 뭐 나중에 랩작이 귀찮아가지고 만들어놔야 된다 이리. 아 잘못 박았다 아 맞다 이거 야 스켈레톤 체력이 20이지 2 0이가 아마 20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나는 그, 그렇게 맞춰서... 체력이 인줄 몰랐다 그럼 22칸으로 맞춰서 떨어뜨려야 되거든 얘들. 얘를. 그럼 체력 1 된단 말이야 칼도 어... 안 쓰고 손으로만 잡을 수 있게 <웃음> 대신에 한 마리라도 살아나오면 여... 커맨드 블럭을 하나 놔둬야 돼 여기가 F315 B75, 오케이 X축으로 두칸 앞으로 뭐 스켈레톤이 나왔지? 모르겠다 음, 나는 모른다 그런 거 스킬리튼으로 하자 아숨좀 쉬어야겠다 우와 <웃음> 어, 또숨 막힌다 안돼 먹고 싶지 않아 됐어 아, 폴아웃퍼 멀티댁 얼마나 좋아? 폴아웃퍼 어. 멀티댁에. 아, 폴아웃포폴아 지금, 고티에디션 할인하거든. 음. 야, 여기 안에 봐봐. 모 어항 안에 봐봐, 어항 안에. 왜? 잠깐만, 이것만 만들고. 어항 안에 재밌는 것들을 만들어놨다. 어? 하나 줘어디있는데 어항 안에 있다 근데 내가 이 서버에 지옥 문을 만들었었나? 안 만들지 않았나? 기억이 안나 어항 안에 들어와 보세요 만들었을 건데 뭐야 이게 어항 안에 들어와 봐뭘 <웃음> 만든 거야? 이상한거 만들어놨다 들어가봐 돌고래를 넣어보자 얘네 이거때문에죽을것 같은데 죽으면 죽는대로 놔두지 뭐 젠장. <웃음> 죽음의 정글 짐이다 그래서 랩작업만들어졌나 거의 다. 아, 아, 맞다. 양털 어딨지? 생각해보면. 양털? 양털하는 것도 만들려고. 아, 소고기 너무 많다. 정리해야 한다 아 대나무가 너무 우람하게 잘자라졌기무르띠하다아 어디서 불길한 소리가 들렸다 어또 들렸다 와 소고기가 얼마야 겠어 박스를 두개 붙이고 아, 박스 <웃음> 그 다음에 밑에 깔때기 호퍼 음... 아, 양털 하나밖에 없다. 아, 씨 깜짝이야. 아, 뭐. 내세내가더 <웃음> 세다, 될 새끼야. 끼아 근데, 스켈레톤한테는 은근히 추가 데미지 안 들어간 것같 스켈레톤한테? 어. 뭐. 왜 까이요? 그냥 뼈다귀라서. 그런가? 으흠. <웃음> 쪽인가 보네. 족돌이랑. 야, 부시돌이 따지 않나 없나? 무시돌이 없나 보군 여기 있는 얘네들 좀 죽여줄 사람. 어? 어딘데? 얘네들 이 탈출했어. 미친, 미친. 뭔데 이게? 오. 역 존나 많네. 다행히도 한방 컷으로 잡아줘요. 방패도 있어가지고 쉽게 잡을 수 있고. 요렇게 하면 될 듯. 아, 잠깐만, 다이아 카를 하나 모르고 꺼냈다. 아, 세네의 무한 인첸트 뜨면 진짜 좋 해보시오. 레손을 잡아야 된다. 우와, 야. 이, 이 새끼들 한번 때리는 거 잘못하면 다 쳐맞고 뒤집어. <웃음> 야, 니네 죽겠는데. <웃음> 아, 조금만 더 수정해보자. 석재 석제벽도를... 벽돌을 밑에다 붙여야겠네. 야, 깔때기 <웃음> 반영 잘못된 것 같다. 깔때기 주입 안 한다. 어? 깔때기 아이템 주입 안 한다. 반영 잘못됐다. 진짜? 봐봐. 어떻게 주입을 잘... 라 그냥 밑바닥 반영으로 해야 할 건데. 한번 다시 달아봐봐. 어, 잠만. 깔때기. 반영이 아래로 왔나? 다시 해보자 잠깐만 비켜봐봐 시프트 눌러서 해보자 어 됐다 아래로 내려왔나? 어어 어, 그럼 이제 밑에 상자 연결해라 넣어볼까 한번 어 된다 야 그리고 여기, 여기 앞쪽에 설치해 여기 설치하면 안 된다 여기다 해야 될것 같은데 오, <웃음> 괜찮아 어, 깔끔 데미지가 안있고 나도 할래. 두 방이면 다 사라진다. 알래. 우와, 경험치 곳에 딸려온다. 나도 할래. <웃음> 오, 화살! 화살! 수가 멈춰있야 되는데. <웃음> 와 화살 순식간 에 64개 넘어 미쳤다 아 근데 거미는 낙땜이 없으니까 똑같이 못하겠네 생각해 응. 지가 기여서 올라간다 야 그러면은 양은 양털 양털 몇개좀 줘봐 짓기 아 맞다 양털은 저기다 하나 새로 만들자 아 이거 너무 경험치 꿀인 것 같은데 야 이것보다 경험지 더잘 벌리는 거 없을? 없음 옛날에, 옛날에 민규가 저거 하나 만들었었거든 약간 오우, 감지되게 근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하는지 기억이 안나아 깔끔하다 깔끔해 여기 만들어놨다. 이거, 조금 약간 신기한 버그가 있네. 음. 여기, 여기 만들어놨다, 양은. 어. 야, 여기 약간 신기한 버그가 있다. 왜? 보니까. 이 버그가 이게, 좀 위에서 내려와서 떨어진다, 얘가. 어. 그래서 따다닥 하고 박는데, 그 위에다 한, 한번더 겹쳐서 하면은, 그 밑에 깔린 애들이 다 전멸한다. 진짜? 한 번만 볼래. 눌러도 되나? 눌러봐봐. 봐봐. 아. 봐봐. 나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겠다. 아이템 먹을 땐 계속 누르면 되겠다. 어, 어. 아이템 어. 누르, 아이템 먹으려면 그냥. <웃음> 하지마, 야, 이거, 내 걸려. <웃음> 와, 아이템 부팅 존나 잘 된다. 야니랩짝좀말래니 좀 어... 골수 30이야 야 이거 깔때기 하나 더 깔면 안되겠나? 뭐? 깔때기를 하나 더 깔면 안되겠나? 어떻게? 이게 아이템이 요 앞에 요 앞에 블럭에 넘어온다 그런가? 하나 더 할래? 나중에 고치자 근데 어떻게 고쳐야될지 나중에 고쳐보지 뭐 반블럭 같은거 박아놓으면 안 돼? 그럼 때리지 못하. 화살이 힘사가 있다. 화살을? <웃음> 화살을? 음. 활이 아니야 화살? <웃음> 와야 잠깐만. 와 화살 화살이 지금 세트가 트 세트 있고 상자에는 세 세트가 있다. 미쳤다. <웃음> 아 이제 실을 얻어야 하는데 개 거미는 야 양어 니 나뒀냐? 양? 아, 저 있네. 찾았다. 중림 건너편에 있는 거 찾았다. 바꿔놨네. 그냥 단순히 바꾼 거네. 제발, 섬세한 손길은 안 돼요. 섬세한 손길. 제랄 <웃음> 효율사하다. 내구성삼. 뭐뭐 뭐 뽑았는데 다곡 아 다곡 뽑았나 아 이제 텐트를 지을 수 있겠긴 못하고 나무 하나만 더 배우자 저, 저 정도면 괜찮나 스포노는 어, 저거는 랩작은 잘 되겠다 열심히 건설을 할 준비를 하고 있어 아 그럼 미도 그거 할래? 쉐이더 줄까 나중에 옵티파이 모드 쉐이더는 됐다 너무 좋아 나 요새 쉐이더 없으니까 마크를 못하겠다 쉐이더 부작용 1 쉐이더 그래서 1 2... 1 5 1 1 정도 안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생겼어. 아, 여기 침낭이 없으니까 침대로 떼워야 한다는 게. 한칸 파서 침대를 달아. 좋은 방법. 아, 그런데. 약간 텐트 네, 장장이 작업대 야, 대장장이 작업대가 뭐로 비슷한 건가 아니, 그거 쓸데 없는 거다. 그거 주민들이 쓰는 거야. 아. 어. 와, 이거 다 다이아카 이거 무조건 인챈트 해야겠다. 왜? 날카로움 4다. 오. 지. 뭐 근데 이상한 거좀안 붙었으면 좋겠다. 야, 근데 화염 붙으면 내구성이 문제 생기냐? 화염? 응. 모르겠다. 안모르 그러는 건 없던 거 같은데? 와 진짜 랩작 잘 된다. 음. 차원이 다르다. 역시 몬스터가 주는 거 하고 그런 건 다. 얘가 내, 대나무 좀 배버리자 나중에. 몇 개는. 너무 많으니까 그거로 함부로, 함부로 철거하지 마라. 아 나중에 규모를 다른 데로 옮기든지 하자 이거를. 뭐야, 씨발. 왜? <웃음> 이젠 다 보냈는데 뭐 붙었는 줄 아나? 뭐 붙었는데? 날카로움 4, 내구성 3, 약탈 3, 발화 이 밀치기 톤데 또라이 내 다섯 개가 붙은 거야? <웃음> <웃음> 야, 그 레전드다 레아, 야, 레전드 다섯 개가 붙은 거야, 안 보내? <웃음> 쌈레전드인데? 뭐지, 이거, 진짜. 레알, 쌈레전드데 와, 이 뭐야, 이게. <웃음> 레전드인가? 레전드지. 아, 근데 나, 이게 약간 마음에 안 든다. 밀치기가 약간 마음에 안 든다. 내구성 없고. 아, 내구성 있네. 밀치기가 약간 마음에 안 든다. 음. 아, 근데, 다국에 그것 좀 붙으면 좋겠다. 행운 좀 붙으면 좋겠다. 행운이면, 여러 개 튀어나오는 그. 어. 그거 하면 다이아 구하기가 너무 편해져가지고. 아긴, 다이아 광석 하나만 깨도 우수수나. 지나주에 다이아 녹아다할때 편할 것 같은데. 무조건 있어야 돼. 돌고래 얘네들 불쌍하다. 왜? 아, 그래. 돌고래 잡으면 대구 나온다. 아, 미친. <웃음> 돌고래가 대구를 차 먹어가지고. 그렇다고, 씨발. 대구가 왜. <웃음> <웃음> 아, 어이가 없다 그렇다고 대구가 나와 <웃음> 그렇게 치면 대구도 불쌍한거 아니야? <웃음> 그렇네, 대구가 제일 불쌍하네 아하, 제일 불쌍한 놈 아, 배좀 쳐야 <웃음> 내또 30레벨 만들었다 야 그냥 세뇌 막 써도 되겠다 이제 재료도 남아 돌고 왔는데 아 닭도 저거 털어서 나오면 좋겠다 닭한테 닭한테 저거 쎄가지고 음. 털 나오면 좋겠다 기... 활로가다도 해볼까? 야 이거 대나무 잘라서 배봐야 될것 같다 나중에 이거 위치로 옮기자 대나무 숲을 대나무 숲을 어디로 옮기게저 대헌 이동으로 옮기자 나중에 옮깁시다 얘는 아 익히지 않은 양궁 흥아 <웃음> 여기는 약간 근데 주거공간이 있어가지고 아 그니까 저기도 마찬가지인가 한가지 확실한건 내가 지내는 곳에 서흐흐 <웃음> 만들지 뭐 아예 없애는건 아니니까 상관없는건 아니가그렇긴 한. 데 일단 지금 건설중이야 뭐 텐트 만들게 지금 만들고 있다 이미 이 대나무숲 요쪽에 있는걸 규모를 줄이고 저기 대규모를 하나 만들어야 될것 같다 아 좀비새끼 왔다 꺼져 꺼져 야, 네가 그준강화세네 세발. 괜찮나 근데 그거. 나쁘진 않은데 좀비를 세 대나 때려야 한다는 거. 다검하고 그렇게 다를건 없는. 음. 그렇구나. 다시 세대 그럼 다시 인첸 해야겠다 <웃음> 뭐야 갑자기. 왜 내구성 3밖에 없냐? 무한이 없어, 아래 화래에 무한이 안붙다음 붙단... 응. 다국 하나 더 만들어볼까? 그리고 내가 목숨 지고 찾아야 된다, 다국 다이아 다이아? <웃음> 아, 근데 행운 붙을 때까지는 계속 이짓 해줘야 된다 어, 뭐야 왜 다국이 다, 다 안만들어져 야 마크가 응? 미쳤다 왜 다이아 세개에 막대기 두개두고 있는데 다이아 국기이가 안만들어진다 아유 미친 뭐야 이게 꺼져, 어, 꺼져 꺼져, 꺼져. 야 갑자기 내 손에서 다이아 세개가 없어졌다 뭐야 오, 어디 갔어? <웃음> 왜 다이아 3개가 아 이제 이젠 실종까지 된다 어, 꺼내야 된다 이거 갓긴 <웃음> 잠깐만 아씨 너왜 실종되는 거니? 어, 다고기 하나 더 만들어져 있는데, 뭐야? 어디 생겼어? 음? 아까 만든 게 그대로 남은 거같 그런 거 같다. 어쩔 수 없다. 다이아고킹에 난두개 들고 있었던 걸로 할게. <웃음> 쟤랑 하나 버려야 된다. 이유, 이유가 뭔줄 아나? 섬세한 손길이다. 아 버려요 <웃음> 버려요 꺼져요 섬세 버려 섬세 뭐야 새로운 친구로 다시 데리고 왔다 으악! 여기 은근히 흰양 말고 흰 양도 야 근데 광질 다시 하러 내려가야 될것 같은데 그럴 것 같다, 많이 썼다, 우리가 음. 그래, 모루 하나 만들자, 이 김에. 근데, 모루가 내구도 은근히. 음. 그래서 철 많이 캐줘야 된다. 모루. 중님이 복잡해서 몬스터를 려고 하지 않나. <웃음> 물만든는데철몇개 필요한 줄 아나? 많이 필요한. 서른 세 개. 체라, 이, 이놈 한 자도 철 서른 세개 처먹는다. 야. 응? 아냐, 서른한 개다, 서른한 개. 31개. 야, 랭 먹는다. 왜? 그것 양 때문에. 심지어 캔 양털이 안 먹어진, 어, 이제 먹어줘. 오실 걸. 야, 니네 소리 끊겼다가 들렸다 그런다. 냉먹 냉먹 었니 저거. 어, 존나 냉먹어. 어. 서버 <웃음> <웃음> <써> 뭐 터졌는데 <웃음> 야, 니네 컴퓨터 괜찮은 리로딩리로딩야내템다 어디 갔냐 야너너 너 혹시 곡괭이 필요하냐 어 됐다 로딩 됐다 너 혹시 곡괭이 하나 필요하냐 곡괭이 지금? 응어 뭐야 접속이 또끊어졌어 뭐냐 이거 아니 그게 아니 지금 접속이 끊어졌다니까 <웃음> 너무 그거 했다 야 대나무습 하니까 몬스터들 오는데 시간 걸려어 이게 은근히 좋은 점 너무 빽빽하게 심어가지고 그리고 대나무 뒤에 숨어있으면은 화살도 잘 안맞아 좋은 점이네 유일히아 그래서 내가 대나무 숲속에서 살겠다 하는거 아 니가 쒸 <웃음> 뭐야 또 시간 초과해 뭐냐고 아까부터 계속 시간 초과를 마크를 껐다 켜봐 내 컴퓨터가 밀린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병신거 병신으로... 그냥 다 죽이고 할게 내 대나무 밭은 진짜 축소해야겠다 아 론이 됐다 아야 아또 초과됐어 <웃음> 양을 너무 많이 야. 죽여서 그런 거 아니야 양을 안 죽였다 나는 양털을 캤을 뿐이다 우클릭해서 일단 마크를 껐다 다시 킨다 <웃음> 야 벌써 12시 반 아니다 니 언제까지 할거야 언제까지? 모르겠다 <웃음> 너 음.. 좀, 좀, 끌까? 끌라고 끌까가 아니 좀, 꺼야 할 거다 아마 아나 좀, 좀, 나 좀, 좀, 좀, 좀, 좀, 나 좀, 좀, 좀, 좀, 좀, 좀, 좀, 거 좀, 좀, 좀, 아, 또 좀, 좀, 튕기 좀, 좀, 다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청금석을 다시 구해와야 된다 다이아하고 접속이 끊어졌습니다 현재 연결은 원격 세에 의해 강제로 끊겼습니다 너 그거에서 그런 거 아니냐 뭐나 그거는 돼 있거든 하마치는 제대로 돼 있거든 나도 하마치 돼있 내가 써 다시 봐볼까 어 오... 암호화 중 8 8 응. 9 0아 다시 켰어 8 응. 8 9 0